만들었어요. 하여튼 오래된 전에 만들었어요. 600년 가까이 되는데. 1443년에 그냥 완전히 다 틀었어요. 1443년에 만들었는데 훈민정은 바로 반포 안 하시고 46년에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예, 이렇게 반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3년이 걸렸느냐가 문제인데 자 아무튼간에 훈민정이라는 건 그때인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 천자를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띄운, 틴, 첸 이렇게 복잡하게 표준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 이유가,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안 넘어가니까 지금. 혹시 원나라, 징기스, 징기스칸 아세요? 징기스칸? 네. 대단한 나라예요. 여기가 징기스칸이 이게 징기스칸의 나라였어요. 원나라. 우리 도 우리 그때 고려인데 고려시대도 어떻게 됐냐면 그냥 다 원나라 다 지배하에 있었던 거예요. 순서 이것만 알면 정말 이제 현명한 DNA 가 되는데 탕송원명청 이렇게 이거 알면 끝 중국어 다끝 시작 g 송원명청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o 나라 이것만 알면 모든 게다 끝나요 순서만 알면 자자송원원청청인원원라원원라라 원나라, 원나라가 원나라가 이제 진기스칸이 세운 나라 그런데 자기 손자 주어, 자기 손자 누가 또 있지? 징기스칸의 손자가? 네. 어, 후빌라이 칸이라고 했어. 칸시 집안이야. 그 칸시 집안이, 칸시 집안이 이거를 완전히 싹다 먹어버린 거죠. 물론, 우리도 다. 제주도까지. 그런데 이렇게 먹을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1 0 0 년. 와, 백 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0 0년 이렇게 우리를 컨트롤 하면서, 중국 사람을 컨트롤 하면서, 그러니까 원나라는 중국이 아니야. 몽골 제국이에요. 청나라도 중국어가 아니야. 만주족이야. 우리 선배들, 우리 친척들, 조선족들이야. 청나라도. 그러니까 탕송원명청에서 중국이, 이제 한족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가 두, 두 왕조가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이제 아시겠죠? 청나라, 중국 아니다. 이렇게 아세요? 중국사람 아니에요. 중국사람 아니에요. 응. 처음 말했죠? 나도 그랬으니까. 탕송원명청에서 청나라하고 원나라는 중국사람이 아니고 원나라는? 몽골. 몽골. 청나라는 조선족. 만족. <웃음> 만주족 네, 음. 만주 조선족 이에백두산 밑에 산 사람들이에요. 음. 자, 대단한 옥던, 대... 옥동. 옥동. <웃음> 옥동. 어, 그렇지. 옥동 준비해야 돼, 옥동. 싱싱해. 싱싱해. 옥동 열 마리야. 두 사람 못나네? 자, 근데 거기 있어. 대만 카스르 빵이 있으니까 그걸로 나눈 사람이 아, 와, 카스르 빵. 어, 와, 다 모르는 사람 없어. 자, 이래 가지고 탕송 원명 제에서 원나라에 세운 사람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에요. 징기스칸인데 그 아들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전체를 통치를 하면서 언어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야. 그 언어를 만들어요. 한자를 안쓴 거야. 100년 동안 어떻게? 파스파라고 하는 글자 티베스. 티베스는 요 정도 되죠 티베스 녀석한테 시켜 가지고 언어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왜냐면 한자를 교육청에서 없애버렸어 교육청에서 한자를 없었어 요제도권에서 한자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서 중국사람들이 난리난거고 우리, 우리 고려도 어떻게? 난리난거예요 그다보니까 말들이 이제 다 100년동안 엉망이 되다보니까 잡아야 되지 표준을 응원하 이해가오응원 이해를 잘 하시려 그런데 그 당성원 다음에 누구 나라? 명 나라 명. 명나라. 오, 명. <웃음> 명나라 주원장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 사극 보면. 주원장이 있었는데 뭐냐면 얼마나 웃겠냐면 이때 중국 사람들을 노비로 100년간 다스린 거예요. 무슨 말인 신분 신분이 노비다. 몽골 사람이 제일 위에. 그다음에 두 번째 신분 계층이 누구냐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와, 왜이슬람이냐 여기 터키. 여기를 점령해 갖고 얘들이 조금 기획력이 있어. 그래 갖고 참모로 다쓴 거예요. 그래서 1단계 몽골. 2단계 이슬람 사람. 그래서 몽골 영화 보면 항상 백인이 나와. 그걸 이해해야 돼. 재밌어. 그런데 이제 제 한족들은, 탕송이니까 송나라를 잡았을 거냐. 송나라그 한족들을 제 마지막에 노예로 다 넣어버린 거예요. 갖고 사고팔도 했어. 그러니 그 사람들 쓰는 한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노비 글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 노비로 백년간 살다가 명리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 명, 명, 그 명이 종교예요. 왜냐면 하 자기들이 100년 동안 이렇게 가족 이리 오세요. 가족이죠? 네. 100년 동안 이렇게 딱 컨트롤을 당하다 보니까, 오. 100년 동안 컨트롤을 했는데, 노비를 100년 동안 부려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근본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명나라는 종교가 있었어명나라 옛날에 동학혁명이라는 것도 들어봤죠. 동학혁명처럼 그 원불교 나온 일이 그쪽 원불교 쪽에 있는데 그 명이라고 하는 종교가 어마나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워요. 그 사람이 주원장인 거예요그 사람에서 명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이거 봤어. 이거 이거. 이게 발을 명자야 아... 어 이게 날일자에다가 이걸 달올자 우리는 명, 명나라 사람이에요 이거 뭐나 대단한 이 인문강의 수준이야 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혹시 오늘 기분 좋으가 홍권적 들어봤어? 홍건적이 난. 이 반란을 하다가 싸우다가 도망 나온 사람들이 홍건적이야 왜? 재 없는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지네들 쫓겨나오면서 빨간 수건을 달고 나온거예요 그게 홍건적이에요. 알겠죠? 한족이 반란을 서로 으키다가 원나라한테 쫓겨서 오고, 쫓겨서 오고 이랬던 상황이에요. 그 결국 주원장이 이걸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명나라를 만들었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명나라를 만들었어. 명나라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가 되겠어백 100년동안 한자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엉망진창.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 진짜 어떻게 그 어려운 단어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그 주원장이란 사람이 홍무정운이란 이게 몰라도 돼. 몰라도 한자 몰라도 절대 한자 몰라도 됩니다. 홍무정운이라고 하는 국민 정음을 만들었어요. 발음책, 펀더릭스라고 해서 파닉스에서 파닉스 들어 파닉스 그 펀더릭스 발음책을 만들었어. 왜냐하면 표준이 1 0 0년 동안 난리 났으니까 이걸 딱 만들었던 거예요. 한자 어딨겠죠 한자 알겠지 이해가 되지 여기까지. 근데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종대왕이 이홍무정운이라는 책을 보시고 28자를 만드셔. 어머나 그 이유가 뭐냐면 동국정운이라고 혹시 국사 대기명단인 사람 잘 아는데 이거 동국정운이라고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몰라, 도대 몰랐어. 아무튼 동쪽 나라의 파닉스예요. 이걸 이제 세종대왕 또 만드신 거예요. 홍민정은 다음에 이 책을 한글로 번역하는 정도로 똑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 우리가 중국어 배울 때성조있 있지, 성조. 그 성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런 방법이 다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동국적인 책을 봐도 성조가 어떻게 하라고 나와있어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만든 책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성 우리도 일성 중국의 일성 우리도 일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지금 우리 한글이 나오면서 중국의 성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똑같이 후면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쓴 말이 600년대는 중국어 의의가 됐죠 와. 와. 그래서 세종대왕도 어떻게 했냐 이달의 임금이 친이 28자를 지었어요 예전자를 모방했다는데 모방이라고 하는 거야 모방이 뭐야 모방? 따라한 어, 따라한다 어머나 따라재기 이걸 갖다가 자이 가운데 게 파스파인데요 이게 오른쪽이 다음, 자, 다음 다음 시간부터는 연예인들이 오겠어요. 개그맨 다승영 씨. 진짜로 두달 배워가지고 지금 강사를 하고 있어요. 다 가르칠 거야. 재밌어. 진짜요. 개콘 출신들이 와가지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안 빠지겠죠? 와, 자, 진짜. 오 선생님 진짜요? 오 진짜죠. 선생님 거짓말 안해. 어. 복사님 아들이거든요. 복사님 아들. 그리고 김사랑도 와. 김사랑. 와 어디가 오는데? 이게 오죠. <웃음> 아 그렇죠. 자 아무튼 이게 파스파랑 글자야. 오른쪽에 한 글인데 어때요? 디자인을 이렇게 카피 카피 해왔어요. 세종대왕 디자인을 디자인을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중, 그러면서 세종대왕은 이때 뭐냐면 초성 중성 종성으로 해가지고 중국 말을이라고 하는 걸만들어겠죠 보면 이제. 그래서 모방이라는 거는 왜모방을하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를 카피했다고 역사에 이렇게 했나 몽골전자를 카피한 거라고 디자인을 카피했어요 그러나 아까 기본적인 흐름은 역을 기본적으로 이 음성 아픈 게 중국 국경의 표준말을 그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첫소리 가운데소리끝소리로 한글을 만들었는데 끝소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말에서 끝소리를 다 빼면 중국말이에요. 자, 출발 끝소리 빼세요. 출발. 중국말이에요. 칠 중국말. 알러였세요 팔은. 일은. 어머, 중국말 다 잘하시네. 하지만 빼. 아래턱만 빼.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600년 전에는 한국말 중국말이 똑같았어.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성조가 뚜렷하게 살아나고 우리는 성조가 뚜렷. 사기지 않게 희미하게 죽어요. 장다음만 남아.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장은다 내리는 눈 보는 눈 다르다. 길게 있잖아요. 그게 성조가 남아있는 거고. 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되냐면 중국은 그렇게 오면서 성조가 정확히 하지 않으면 말이 안되게끔 됐는데 받침이 있었는데 원래 없었던 게 아니야. 받침이 있으면 성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한테 그리운 금강산 노래를 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 그리운 음, 음, 그, 음, 이렇게 되니까. 이태리 노래 발음이 받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의편의상 받침이 다 빠져요. 일이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체 지금 우리 뭐 배운 거예요. 받지만 빼면 중국어인데 그걸 외우고 있어. 비옥도 있으면 빼야 되고, 비읍도 있으면 빼야 되고, 시옷도 있으면 빼야 되고, 디귿도 있으면 빼야 돼. 다 빼세요. 와 진짜 잘 빼는데 아무튼 확실하게 빼세요. 이렇게 해서. 자, 훈면정은 보고 마지막 기제. 인문강의 마지막. 그 다음 바로 이제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면 사실은 중국어 안 배워도 돼. 사실은. 그러면 정말 다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혼자 공부하는데 집에. 나 이제 할수 있다고. 진짜 진짜. 자, 이게 훈민정음인데 이게 재밌어요. 나라말쌈인데 왼쪽에 점 하나 점두개 있죠? 이게 성조야 이게 성조. 일성, 이성, 삼성, 사성. 점 하나가 일성, 점두개2 이성, 점세개3 삼성.